전북 정읍사면화회가 부처님 오십날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읍사면화회는 4월 12일, 정읍연지 아트홀 광장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십날 봉축기원 탑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점등식은 개회사, 삼개일에 찬불가, 반야심경, 내빈소개, 봉축사, 격려사, 축사, 법어, 발언문 장학금 전달, 사흥소원,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점등식에는 정읍사 면합회장인 내장사 주지 도안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내장사 한주 대우스님, 고창종합노인복지관장 대원스님, 운주사 주지 성낙스님, 보림사 주지 서구스님 등 40여 명의 스님들과 김인태 정읍부시장, 최낙삼 시의장, 백오현연대 군장병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도한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원탑 점등식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들께 감사드린다며 점등식을 계기로 모든 불자님과 시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운사 주지경우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날 기원탑 점등을 계기로 온 세상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슬픔과 고통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의 무명을 타파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지혜의 등불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회장사 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통해 정읍시의 무한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대우 스님은 버버를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희망이요 축복이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은혜의 등, 감사의 등, 나눔의 등, 지혜의 등을 밝히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읍사 면합 회장 도완스님은 이날 점등식에서 김인태 정읍부 시장에게 정읍장학재단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